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요, 어, 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어, 또 신동보 제독님 모셨습니다. 예. 예. 나오셨 예. 그, 제독님, 저, 김정은이 저, 그, 트럼, 아,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이제 열차 타고 가던데, <웃음> 야, 그 저, 돼지가 그 심장병 있다고 그 언론에도 났던데, 그 언론에 보니까 심장병, 통풍, 뭐, 뇌질환, 뭐, 음, 당뇨,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뭐, 4,000 몇백 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차 타고 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그거, 그 건강이 완전히 마시, 마시가지 않습니까? 그 예. 그게, 저, 68시간 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우, 야. 4,500키로를. 예. <웃음> 그렇게 한, 그한 3일 가까이 예. 그렇게 1차 타고 주야로 말이죠. 예. 그 굉장히 힘들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이 어, 저저는뭐 우려 우려가 아니고 그뭐 가, 가다가 그 심장마비 걸렸어. 그것 그것도, 그것도 뭐어젠가요 예. 네, 네. 새벽에 새벽 한3 시쯤에 어디 중간 기착지뭐 어디더라 그저 이게 내려가지고 한안성인가요? 예. 네. 한안역인가 뭐 어디 새벽에 그그 <웃음> 내리가지고 담배 네. 피 이런 걸또 포착을 했다. 동생이 뭐 김재정이가 뭐뭐 재떨이 들고 있었다. 근데 그게 언론에서 어떻게, 어떻 포착이 돼가지고. 예, 예. 그 어느 뭐 유튜브 방송에도 음. 그 경우에 굉장히 구멍 뚫린 거를 그냥 보도한걸 봤는데. 그뭐 어, 언론이 했겠습니까? 뭐, <웃음> 미국에서 촬영해야 그, 언론에 넣는 거. 그게 어떻게 거기에 내려가지고 하는 걸 기다리고 촬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예. 여러 가지 좀그좀 그, 좀 계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에어차이나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예. 이번에 비행기를 중국에서 안 빌려준 모양이죠? 아 지난번에 그네 번째 방문인가요? 그김재은이가그 시진핑 만나러 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지금 그 유력한 그 정보는 예. 그 돈좀 달라고 빌리, 얘기한 모예요? 시진핑한 아, 근데 그게 그 돈이, 그저... 돈이 없으니까. 됐다고 연장 선상에 봤을 때 예, 예. 이제 중국이 좀 발을 빼는 것 같아요 아. 느낌에 예, 김정은 쪽에 왜냐면은그 미중 무역 전쟁 예, 예. 근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은 그 원래 3 개월 유예를 했다가 예, 예. 좀 연장했다 고 그러잖아요. 예, 또 연장 뭐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계속 지금 어그 부담을 주고 있죠 미국이. 예, 예. 근데 거기 뭐 중국이 자, 우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웃음> 김정일 때문에 자칫해가지고 미국한테 밑비가지고 예. 그 무역 그게 저 관세가 어 예미 수출품의 거의 전품목에 대해서 이까지 관세가 적용되면은 중국 경제가 그냥 내려앉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그 그런 2000... 중국 경제가 예. 내려앉는 거는 시진핑 정권 자체가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렇죠. 2008년도 아예 작년도 상반기만 504만 개의 기업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하반기까지 예, 20... 하면 1천만 개 이상 되는데 그게 통계에 잡히는 것만 그렇고 안 잡히는 것까지 하면 뭐더대기적으가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저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그 무역 그 회담하러 온그 당사자 담당자들하고 또 만났더라고요. 예. 만나가지고 뭐 예. 다음 달에 어, 시인핑을 만날 <웃음>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나 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코가 끼어 놓으니까 그 비행기 안 빌려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한간에 추측하는 거는 트럼프가 예. 좀 너무 성급하게 이번 2차 저 미국 정상회담 때 예. 북한 그핵 보유 인정하고 말이죠. 예. 어느 정도 제재도 풀어주면서 뭐 자기 그저좀 체면을 예. 살리려고 하지 않, 않을까. 예, 예. 그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는 손해보는 거죠. 예, 예.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이상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관이 예.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음.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 기업에서 상대방 기업을 무너뜨릴 때, 예. 그 기업에 있는 하청업체 제일 약한 고리 약한 기업을 이쪽으로 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야, 우리 거기 납품하는 것보다 우리가 돈 다섯 배 줄게. 일로 와. 해가지고 쓱 빼와 버리면은 그쪽에 납품하니까 거기에 기밀부터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것 자세한 것들이 그, 그쪽 그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그냥 다 넘어 와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저 김정은한테 이를야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공장도 보여주고 뭐 하면서 네가 비핵화만 하면 한국처럼 잘살수 있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소위 말해 중국이 키운 중국이나 소련이 키운 이, 이사냥개인 북한을 갔다가, 김정은 정권을 갔다가,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미국 쪽으로 끌고 와버리면은, 예.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예. 어, 완전 그 골,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예.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김정은이가 지금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예, 예. 뭐, 유엔 제재 있죠. 또 미국 독자 제재가 있죠. 예. 미국 예. 쪽에 제재가 있죠. 뭐, 일본도 있고, 뭐, 하여튼, 예. 하여튼 국제적으로 막 전방위적으로, <웃음> 어, 제재 속에 예. 중국이 그, 그야말로 저 자기들이 그목그 파이프라인 어? 예. 그쪽 에꽂고 있는데 예. 중국까지 저게 저 예.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면은 예. 완전 그냥 그 뭡니까 이 웅덩이에 예. 있는 그 물고기가 있잖아요. 숨어 예. 깔딱깔딱 지금 예. 쉬고 있는 상태인데 <웃음> 그 <웃음>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 예. 물, 물 빼고 그리고... 드라이로 기 말리는 거요 <웃음> <웃음> 그러면 뭐? 그 김정은이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500 k m 로 열차를 타고 6, 예순 여 시간을 열차를 타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 예. 그함축하는게 많아요. 그걸 아주 그냥 뭐타켓미인가요 예. 지난번 청와대 그 어전 비서관실의 행정관 있잖아요. 예. 예, 예. 뭐쇼잘하는 거. 예, 예. 뭐. 어 그게 뭐 그걸 아주 그그저 좋게 해석한 뭐 그런 기사도 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저 오죽 <웃음> 몸이 다다 예, 달았으면, 예.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정은이 지금 거의 뭐, 그, 그, 저, 뭡니까, 웅덩이에 예. 물이 거의 다 빠지는 상태에서 예. 지금 그냥 꼴딱꼴깍꼴깍 하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제가 타보니까, 120시간 타니까, 는 네. 와, 한 10시간 넘어가니까 는 몸이 사지가 뒤틀리더라고요. 하루만 타 보세요. 하루 24시간만 타도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 되게 되게 리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제가 그그그 아, 예. 그, 그, 그 비슷한 열차를 그저 어디 어디서 막 모스크바에서 예. 쌍대 어, 페테르스부르그 예. 이동하는 그 야간 열차를 탄 적이 있어요. 예. 밤새도록 가요. 예. 그 침대 아침에 잠잠이 피곤이 안 풀려 가지고요. 예. 하여튼 나름대로 열차 시설은 그래도 뭐 세수도 예. 할수 있고, 조그만하게, 예. 잠을 잘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열차, 흔들리는 열차야, 예. 안 타본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68시간을 타고, 그가 이동했다는 거는, 예. 그리고 김정은 몸 상태가, 예. 제가 비증상이잖아요. 그죠. 그 170cm 정도 키에, 키는 저,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몸무게는 제두배예요 130kg, 130kg? 130kg잖아요. 제가 6 0 k g 근데 저는, 예. 저한 40년 동안 제가 60kg라니까요. 예. 예. 근데 몸무게가 한 0.5kg만 늘어나잖아요. 예, 예. 지금 느껴요. 예. 바로. 예. 불편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고 또 음식을 좀 조절하더라도 딱 그걸 유지를 해야 제가 몸이 가, 가, 볍거든 예. 근데 백, 제보다 어? 두배 예. 이상의 체중을 가지고. 예. 그게, 그게 여러 가지 그, 저 아마 몸 구석구석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장시간 열차를 타고 한옥까지 이동했다. 나는 그게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잠이 안 오니까 또 새벽에 또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해... 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 내가 이뭔 짓이냐 이거 해 버릴까 막까 맞까? 버릴까 막까 맞까? 고민할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다 하면서 <웃음> 담배 피우고 술, 술 피우고. 마시고 어. 아니, 그다음에 술도 마시면 뭐 밤새도록 마신답니다. 그죠 예. 그것도 며칠 또 마신기도 한데요. 예, <웃음> 네, 포금을 음. 하고, 그 다음에 담배 계속 피우지, 그 다음에 운동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예. 운동을 하면 그렇게, 그런 모양을 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그, 한 번은 어떻게 악으로 꽝으로 타고 간다. 올 때는 다시 비행기 타러 온, 타고 돌아온다. 이거는 그, 뭐, 그래, 한 번은 악으로 꽝으로 버티자, 할, 가, 능한데 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뭐야, 노보시베리스 거쳐가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갔다가 다시 그걸 역으로 타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난 돌아버릴 거야. 꿈두를못나죠 어, 난, 난 미쳐버릴 <웃음> 거라고. 그 다시 이거 그이 행사 뭐 하루 이틀 밥 잠깐 먹고 뭐 <웃음> 대충 뭐 사, 사진 몇장 찍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요, 사람 미쳐버렸나요? 미치겠어 아마 갈 때는 시, 심리적으로 미쳐버리면 예. 갈 때는 뭐비행살 가능성이 있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 그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열차 타고 다시 그그긴 시간을 평양 돌아간다. 그리고 평양 내부가 불안해서라도 빨리 그죠. 가야 될 거예요. 그뭐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평양은 여기보다 서울보다 사실은 날씨가 좀더썰렁하다고쌀렁하다고그러고 그렇죠. 음. 이게 그 만주 단동 이쪽을 지나 가지고 올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음. 날씨가 그쪽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좋은 상태거든요. 뭐 음.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하노이는 2뭐 5도, 6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거그 온도 차가 한 30도 가까이 차이 나니까, 그거 남과 북으로 움직이면 그것도 사람 막 뻗어버립니다. 그건. 그리고 그 이제 열차 타고 예. 돌아갈 때는요, 예. 목숨을 제가 보시면 <웃음> 보장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 중국 그, 저, 국민들이 예. 이번에 엄청 화가 많이 났대요. 아, 왜요? 들으셨죠? 아, 왜요? 아직 그, 그, 그 설, 예. 구정 있잖아요. 예. 설 연휴가 아직 안 끝났대요, 중국은.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동 인구가 많잖아요. 예. 그 춘절이라고 그랬죠. 아, 예. 예. 그런데 그 열차로 주로 이동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예. 열차가 그냥 막, 어, 이번에 김정이 때문에, <웃음> 그게 막 열차가 취소되고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막, 예, 중국, 그, 사람들이 불글을 예. 한대요. 예, 아니, 예. 그, 저, 북조선, 어? 그, 저, 완전, 뚝돼지 그 같은 놈한놈 놈 지나간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저, 불편을 겪어야 예. 되느냐 해가지고, 예, 막, 예. 원성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예. 돌아 이게 무슨, 그, 열차에다가 무 <웃음> <웃음> 어? 어, 진짜 맛좀 봐라 해가지고, 예, 예. 무슨 그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김종은도그 생각 안 하겠어요. 아, 그 정도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내 경우에 문제가, 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예. 또 돌아가는 거 너무 피곤하고, 예. 그러니까 항공편으로 갈 가능성이 진짜 높은 것 아니, 같아요. 니 그, 그, 돌아가는 그 것도 그 하다가 뭐 너무 피곤하고 하면은 그냥 탈북하는 거 아닙니까? 탈북하면 제일 좋은데. 망명. 망명. 우리, 그, 음. 아니, 우리나라 간첩, 한 명이 7억 주더라고. 그러면 지가 간첩 명단 한만명 정도 갖고 있는 거 오면은, 어휴, 한, 한 7조 <웃음> 벌겠네. 어, 그게 <웃음> 낫겠다. 싸게 치고. 그래도 어. 하여튼 이분, <웃음> 저, 2차, 하루의 미국 정상회담이, 예. 김정은 씨 의도대로 예. 잘 되면 은뭐 기분 좋아가지고, 뭐 예. 느긋하게 열차 타고 갈,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그, 무슨 편으로 복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번 저 미국 정상회담이 사실은 대한민국 운명에도 굉장히 결정적으로 예, 중요한 회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예. 뭐야 그거 참 예. 요즘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참 음, 예. 제가 TV 보다가도 짜증나가지고 예.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어, 그 아주 지엽적인거 있잖아요. 뭐 예. 호텔에 어느 방에 뭐 스위트룸에 옛날에 그 누가 못물는 방에 묵느니 뭐 한우에 호수가 어떠니 뭐 있잖아요. 예. 아, 지금 해담이 도대체 어제가 어디, 네. 어느 정도로 압축되고 이게 그저 합의가 어떻게 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 국가 이익에 네. 뭐 어떻게 저 긍정적인 영향을줄 것이며 부정적인 영향을줄 것이냐 그걸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네. 그 전에 우리나라에 불리한 해당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네. 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을 네. 어? 우리 그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돼 가지고 회담에 그~ 어제 반인이될수 있도록 예. 뭐~ 이런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 전부 그냥 뭐냐 그~ 저~ 어~ 국민들 그냥 그~ 말조 신경만 예. 그~ 충족시키는 위주의 그냥 항색 언론이 도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이 아이 그러면 안쪽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안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자기 새끼들. 있을건데 그래서 그, 그 집, 그, TV 시청하는 게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그 예, 예. 유튜브가 뭐 많이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 예. 결국은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린들도 좀, 자제에 좀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로, 예. 예. 그다음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서 예. 보도를 하는 게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 예, 예. 그, 뭐, 아, 아무튼 간에 그, 지금 뭐, 김정은이 뭐,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는, 그, 하노이 뭐, 옛날 같아서 뭐, 진짜 이 중국이 좀힘좀 좀 쓴다고 해서 뭐, 미국 보고, 야, 하노이에서 하지 말라고 뭐, 이야기를 뭐, 하지 않았겠어. 왜냐면, 하노이에서 하면 바로 거기 해, 해남도도 있고, 해남도에 그, 그, 미국, 그, 중국의 비밀 핵잠수함 기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뭐 예예. 그러니까 그런 게 왜냐면 하노이 바로 그 코앞에 있어요. 바다 건너편에. 예예. 그러면 이제 뭐그뭐정찰이라든지 미국의 뭐 항공모함이나 뭐핵잠수함이나이지수함이나그 하노이 근처에 쫙 깔릴 건데. 그러면 그런 거뭐 왔다 갔다 드나들고 하는 것들 다 지금 그 포착될 거 아닙니까? 뭐 중국으로서도 이번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예. 정상회담 하는 게 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예예. 왜냐면 지금 베트남이 예. 반중친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예? 그죠. 예, 그 지금 그 벤트 비타는 일그 공산 독재 체제거든 사실은. 예, 예.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예요. 예. 그데 예. 이제 경제만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예, 예. 지금 계속 개획개방해가지고뭐좀 많이 그렇게 잘 사라졌잖아요. 예. 그데 예. 정치 체제 자체는 공산 국가인데 그 노선은 완전 친미라니까. 예. 예. 그게 베트남하고 밀착되면 될수록 중국 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베트남하고 지금 중국하고 저그 남사군도 예, 예. 어 그쪽하고 분쟁하고 또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옛날에 또 전쟁까지 하나라고 예. 예. 그 바로 그것도 하노이는 그저 중국의 바로 턱 밑에 그턱 밑에 거국경쪽에국경쪽에 그 예, 예. 있는 예, 도시니까 예, 예, 예. 미국이 아마 그쪽으로 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야, 지금 중국한테, 음. 야, 그, 하, 야 베트남, 야, 우리 편이니까 막 건드리지 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거, 이거 정상회담 한다는 빌미로 거기, 뭐, 정찰기부터 해가지고 쫙 하늘에는 깔리면은, 미국의 정찰기는 뜨면은, 뭐, 반경 한 천키로는 다 스캐닝, 스캐닝, 스캐닝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주변의 군사시설, 중국의 군사시설들, 뭐, 핵잠수함 기지들, 막 전부 사찰되는 거고, 뭐. 이번에 가장 그 승자는 미국에 패자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은 <웃음> 거의 그냥 그, 예, 예. 뭐 결국은 저 거의 예. 몰락, 어? 예, 몰락의 길을 음. 이미 들었 들었은 것 같고요. 예, 중국은요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가 좀 그런 상이고. 황 근데 미국이 하여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 예. 국내 근데 그 심지어 그 보수 쪽 그 예. 유튜브, 예. 유명한 방송 몇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도 보면은 그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나와요. 예. 트럼프가 뭐, 어, 너무 저 막무가내로, 예. 어, 적극적으로막 예. 이렇게 한다. 예. 이래가지고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 그, 그 이상에 헤아리지 못했, 못한 예. 어, 대전략이 예. 그 트럼프가 무력적있지 네. 않겠느냐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동안 쭉 어, 행적을 보면은, 예. 거저 트럼프가 해 가지고 사실은 개인 처신에 의해서 비판을 받 받을지 몰라도, 예. 예? 미국 국가에 있잖아요. 국가에 예. 예. 국가그리고 대통령의 제일 최고는 국가안보전략이 지향하는 제일 위에는 국가의 이거든요. 예, 그그 예. 예? 그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 그 업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예요. 예. 어느 육대 대통령보다 예. 더 훌륭하게 예. 실적을 많이 냈다니까 지금 그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나 이런 게 주가가요, 50 올라갔대요. 그 50% 올라왔대요 트럼프 그것도 이후에. 그것도 그거. 예? 헐리우드 경제가. 헐리우드가 완전 히 좌파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예. 99.999%가 좌파고 하 민주당 쪽인데. 거기서 트럼프 요구는 안 하는데 싫은데 요구는 안 하는데 왜냐고 너무 호황이라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막 그냥 그 예. 막 그냥 모자라서 야단이야 예, 식당이 없대요 식당이 사람이 그냥 그저 저못 해서 야단일지 우고 반대란 말이야 예, 예. 그런게그저 고용률 높아졌죠 예, 예. 그다음에 경제히 활성돼 가지고 예. 어 소득이 높아졌죠 예. 그다음에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막 그냥 아 50% 40% 정도 올라온 걸 지금 봤는데.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주가가 그 한마디로 예. 그 경기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 굉장히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그 그러니까. 다음에 대외정책도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예. 뭐 에, 세계적인 어떤 옛날 그 미국의 예. 그런 임무를 포기한 거냐 예. 너무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는 거냐 근데 하여튼 뭐 트럼프는 예. 하여튼 그걸 기치로 내걸라가 냉가, 냉가, 됐지 됐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어느 그. 달성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어, 나름대로 그런 큰 글을, 이 그걸 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예, 예. 이걸 뭐 하는 것 같아. 음. 이게, 이게 이 그, 북한을 상대하는 것도 보면은, 예. 계속 지금 막 압박을 했다가, 예. 지금 뭐, 어, 수두를 껐다 예, 예.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트럼프가. 시간은, 예, 예. 시간은 자기 편 내라는 거예요. 밀었다가 땡겼다가, 예. 밀었다가 땡겼다가, 예. 완전 히짐 예. 빠지는 거죠. 미국 회담 결과를 이미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웃음>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종전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북한이 뭐냐 영변 핵시설 예, 어~ 폐기도 그것도 다가 아니고 예, 일부 폐기하는 조건으로 예, 종전선언 합의해 가지고 예, 예. 뭐 어? 그다음에 그게 결국 유엔사 해체 에?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뭐 이렇게까지 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불안 요인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이번에 합의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전선은 못 해요 예. 정전선은 어떻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빠진 상태에서 정전선을 할 수가 없죠 정전협정 자체를 저저 저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빠지고 중국이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왜냐하면 유교 참전국이 있잖아요 유엔군까지 예. 다안 하더라도 예. 남북한 예. 그다음에 중, 중국 미국이 창 대표로 적으 <웃음> 참가했잖아요. 그 정전제 협정을 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전선을 언 그건 못 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 그그그그저저 그러니까 저 뭐야 정전 협정에는 우리나라는 사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안 했죠. 예. 중국 중국, 중국 인민지원군. 예, 북한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예. 그다음에 북한 저 인민군 사령관. 음. 그다음에 저저 저, 저, 미국 그 유, 유엔군 사령관. 예. 이렇게 했다니까. 그니까 사실은 지금 음. 중국이, 미국에 코가 깨 있는 상황에서 음. 중국도 사실 미국이 뭐, 의도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뭐, 저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어, 아, 지금, 저, 저, 그렇죠. 네. 저, 저, 저, 저, 중국은 이미 저, 네. 미국한테 네. 그 송아지, 그, 저, 저, 꽃피 꼬이던, 꽃피 꼬이던 시깨 있어요, 네. 지금. 아마, 네. 아마도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중국 보고 야, 종전선언을 해줄까? 총전 협정 해줄까? 야, 그러고 너희 나라 무역 완전히 박살 내버릴까? 이러면은 그중국에서 아유 뭐 가기 가시기는 어디 가십니까? 여기 한 번도 계속 계셔야죠 <웃음> 역으로 그렇게 <웃음> 그럼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나 어, 예, 싶습니다. 중국은 아니든 미국의 네. 그 의도에 억울 네. 날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웃음> 그 코너에 몰렸어요. 예, 예. 지금 코너에 예. 상당히 몰린 예. 상황이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예,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팔팔 올림픽 하면서 맨날 북한한테 얻어터지고 그못 먹고 완전히 그냥 그 비루먹던 국가가 미국한테 붙어 가지고 올림픽까지 하다 보니까는 그거 보고 동국권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소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 88 올림픽 굉장히 그 그죠? 굉장히 그죠 굉장히 그렇죠, 예, 예, 예. 서울 예, 올림픽이 예. 예. 음. 그러니까 동국권 해 가지고 소련 해체까지 예. 일단은 그 불씨를 거기서 그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그, 그 그리고 이제 그 북한도 한국이 88 서울 올림픽 하는 거 보고 놀래 가지고 89년도 세계 평양 학생 축전을 음. 엄청나게 했다가 완전 경제가 망가지면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뭐, 어, 어, 옥수수 고개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북한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북한을 경제 개방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켜버리면은 만주도 이쪽에 북한 쪽으로 확 빨려들 거 아닙니까? 중. 그리고 다른 나라 구, 그 저기 중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예. 야씨 우리 미국한테 할래 하고 이제 독립운동에 불이 어, 지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아 그런 게 그게, 그게 예. 미국이 예. 중국에 대해서요 예. 제가 이저 (1999년) (2000년에) 워싱턴 예. DC 있죠 그 예. 미국 국방 대학원에 예. 유학 갔을 때그 예. 그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의한 예. 적이 있어요 예. 또 여러 사람또 그 그분 뿐만 아니고 예. 또꽤 유명한 안보 쪽에 예. 국무장관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한거 같고 여러 사람이 얘기 하더라니까 예. 그 중국 문제가꼭 나와요 예. 벌써 그때 1999년 2000년에 예. 무슨 이야기 하면 지금 중국 정, 정부가 예. 공산당 정권이 예. 그 마오쩌둥이 그, 대장정을 해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집권을 해서 지금 출공을 시켰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2차 단일 때라니까요. 예. 응? 예. 그때 미국이 뭐 했느냐, 이거야. 예. 미국이, 예. 중국이 그 저렇게 그 국민당 정부를 쫓아내고, 예. 장개석 정부를 예. 집권할 때까지 미국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예. 반성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니까요. 음. 그 후회한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다시 왜 중국이 굉장히 이제 미국이 도전을 하니까, 예. 국가에 이게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예. <웃음> 에, 고민이 된 거죠. 예. 그때 싹을 잘라서 야 되는데, 예. 그때 그런 게저 민주주의 정부를, 예.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예. 그러니 장계석 정부가 예. 중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예. 미국이 뭔가를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예. 어, 하다가 저렇게 됐다는 거야. 예. 그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곤란이 됐다. 했는데, 그걸, 그런 그 게, 그 반성이 계속 노는데, 예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노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쉽게 얘기하면은저 중국을 자, 자유, 자유화 시키는 거예요, 자유화. 예. 그 자유화 시키는 게 결국은 중국이 인민들을 깨어나야 되잖아. 예예. 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예예. 가장 좋은 게 우리하고 대한민국이 말이죠. 중국고 북경을 예. 같이 있으면 엄청 들어간다고 또그 그죠, 그죠. 영향이 예. 근데 북한이라는 게 있잖아 북한. 예, 예. 결국은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자유화시켜서 예, 예. 북한해방 중국해방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 그 대전략으로 보면은 예. 그 이상 미국의 안전빵이 없어요 <웃음> 그렇죠. 자, 북한이 자유화되고 해방이 돼야 자유화됐다 중국까지 그래야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 미, 미국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죠그그 이상의 미국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는 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쭉 보면 은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옛날 예, 생각이. 예, 예. 어. 그래서 지금 북한 핵 문제도 있잖아요. 예, 예. 너무 지역적인 것만 생각하실 필요 없다니까. 예, 예. 저는 미국이 결국은 북한 핵은 제가 이걸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 내렸어요. 예, 예. 음. 대화를 해가지고 외교, 응. 대화를 해가지고 뭐 미중 저 정상, 아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또, 이번에 또 하는데 오늘은 화자요 저녁 같이 처음 예. 만나잖아요. 예. 내일 또 하고 네번 만난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미 결론 내고 있다니까? 예. 아, 북한, 이사, 북한 일마들이 절대 말로 예. 어, 포기 안 한다. 폐기 예. 안 한다. 이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야. 예. 어, 어떡할 예. 거냐. 결국은, 맹물을 자꾸 쌓는 거예요. 예, 예. 쌓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 내년, 어, 후 내년, 저, 저, 뭐, 뭡니까, 저, 저,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예. 그 재선이 나간다는 음. 그 기승사실화 되어 있는데, 예. 내년 한 11월 정도까지요. 예. 이게 결말이 안 나면은, 음. 다른, 이제, 그, 플랜 B, 예. 뭐, 플랜 C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예, 예. 왜, 현재까지 안 되니까. 예, 예. 그게 뭐겠느냐, 이거야. 음. 결국은 북한 해방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볼턴 저, 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여러 번그 얘기를 했어요. 나만이 예. 예. 저, 저 북한을 흡수하지 않고는 북한 예. 핵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 사람이 저 대통령 제일 옆에서 예. 대통령의 안보 전략을 그냥 핵심 그 전략을 그어서 저 구상해서 예. 대통령 그리에도 결심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그, 그게 답이라니까, 그게 그게 다별하니까 그게 그리고 저폼페오이 사람이 그미 국무장관이 지난 주에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아나 베를린 장비 뭐 갑자기 무너질 수도 국무가 예측했겠느냐그 예, 예, 예, 예. 얘기했잖아요. 예, 예. 베를린 장비 이이 상황에서 예. 왜 꺼내느냐고. 예, 예. 북한 체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웃음> 시대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때 뭐, 예. 19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예. 그 독일에서 근무했대요. 예. 뭐 대인가 중인가 하던 어? 예. 초급장교 때, 예. 거기에서 독일 그 베를린 장벽 그 순찰도 하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현장에서 봤다는 거야. 예. 그 현장에 근무하면서 전혀 몰랐는데 무너졌다는 거야. 예. 아... 그걸 누가 알 아,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볼턴 옛날 얘기한 거, 폼피오 예. 얼마 전에 얘기한 이렇게 보면은 <웃음> 북한 이 시스템 자체를 체제 자체를 <웃음> 붕괴 시킨다 하는 음. 그 기대 내지는 예. 목표가 있다니까 아유. 그 행간에 지금 뭐 그것도 그러지만 지금 계속 뭐이 경제 전문가들 이 이야기 나오는 게 중국이 지금 돈이 막아야 될거 돌아오는 게 3월달에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데 이거를 못 막을 수도 있다. 그, 저기, 파산할 수, 3월 달에 그거 못 막으면 파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예, 부채. 지금 뭐 이미 조지 소로스 뭐 그쪽 팀들이 중국 음. 경제에 투입돼가지고 중국 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중국하고 북한을 같이 박살 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는 예. 네, 예,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예, 예. 드는데 그 이제 안 보이, 그, 그뭐 일부는 느낄 수도 있는데. 예, 예. 그까지 지금 음. 이제 우리 국내는 관심이 없고 예. 오로지 <웃음> 북한한테, 예. 왜, 왜냐면 지난번에 저 김정은이가 신입이 만나러 갔을 때돈좀 예. 달라고 그랬는데 그절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웃음> 예.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야요 돈. 예. 예. 경제 지원이라니까요. 경제, 예. 왜냐면 못 살겠으니까 예. 돈이 있어야 미쳤놈들좀 경제도 예. 어? 하면서 그죠. 어? 핵심 그 측근들 말이죠. 예. 관리를 하는데 다 받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바짝말라가지고 지금 아까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 웅덩이에 예. 물이 다 말라가는데 예. 어 물고기가 물도 없으면 예. 뭐 이게 <웃음> 어 보급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의 예. 그, 그 상태에 예. 왔는데 예. 더조아프로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하고 나면은 북한 내에서도 어차피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 소식 다 보고 있으니까는 아니 핵 포기하고 김정은이 핵 포기하면은 어그 베트남처럼 잘살 건데. 어, 삼성 공장도 우리나라에 들어, 어, 중, 북한에 들어오고 평양에 들어오고 어핵 포기하지, 저되지새끼하고 계속 국민들이 저주하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 군부도 들고 일어나는 쿠데타 일으키는 군부도 생길 거고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예, 예, 예. 그 북한은요 그 정보 유입, 그 예. 정보 유입으로 많이 얘기하지는 그러니까 제 이제 군사용으로 사실투사, 예. 예. <웃음> 트루스 프로젝션. 근데 북한 주민들 계속 각성시켜야 돼요. 예, 예, 예, 그 수단이 예. 엄청 많다고, 우리한테. 예. 대표적인 휴전선 그때 철간 학생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계속 그냥, 우리나라 그냥 뉴스 내보내고 날씨 방송하고 말이죠. 예. 그거만 해도 엄청 변화를 줄수 있거든. 예. 그 다음에 민간단체들이 뭐, 저, 대북 그 전단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요즘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네. 막아가지고. 그거 막으면 안 돼요. 음. 그건 모른 척 하고, 계속 정부를 위협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깨, 깨워야 된다니까. 예. 깨우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게 뭔가, 어? 정권을 어? 예. 붕괴를 시키든지 예. 내부 붕괴가 일어나든지 예. 하천 자유와 바람이 불어야 된다이니 예. 예. 그래가지고 변화시켜야지 핵 문제도 그런 식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돼. 예. 이걸 지금 저 대화해가지고 뭐 제재를 해제하느니 정, 종전선언을 하느니 말이 이런 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니까. 예예. 그러니까 지금 왜이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예예.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제 지원이다. 뭐 북한이 조금이라도 불편한거안 하잖아요. 예예. 뭐 작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어? 따라서 뭐 휴전선에 뭐 정찰도 금지시키고 <웃음> 지뢰도 제거하고 대전제범 하여튼 우리 안보 해체 한게 너무 많잖아요. 예예. 안 하는 거야. 훈련도 안 하고. 예예. 못 해요. 서로 공동 그 뭐야 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됐다니까. 음, 심지어 예예. 전력 증강까지. 이거 완전 군사 주권을 거의 포기한 정도의 합의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비역 그 단체 그저 특히 음. 뭐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그 이거 이거, 예. 이거, 이거, 이거 보니까 이, 이 지금 3월 3월, 3월 1일 날 여기 신문 저, 신문에 광고까지 에 광고까지 예. 내셨더라고요. 그저저 저, 처음으로 이제 음. 그 예비역 장성단이. 예. 그, 처음으로 그리에 나가는 거예요, 음. 집회에 아, 남, 그니까, 3월 1일 금요일, 어, 오전 11시부터는 구국 기도회를 하고, 식전 행사가, 어, 13시부터고, 본 행사가 13시 30분부터인데, 남대문이고, 구 삼성 본관 앞 광장이네요. 시청역 8번 출구. 네. 예, 많이, 예, 많이 가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그니까, 오직, 오직, 저, 저, 그 불안하고, 예. 어, 답답하면은, 예. 그 노뱅들이, 예. 들고 일어나겠어요, 지금. 음... 심각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음. 어,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 진짜로, 어차피 북한만, 저기, 이제, 무너지게 되고, 북한에, 이제,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고, 경제성장이 베트남처럼 되고 하면은, 예. 북한에서 또 탈북한, 뭐, 분이나, 혹은, 저기, 탈북해가지고, 뭐, 만주, 동북, 삼성 쪽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 시 북한에서 시, 동부삼성으로 시집간도 우리 동포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조선족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북한 통해 가지고 만주 이쪽에도 자유의 바람이 확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엄청 경계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북한은 이거 버려야 자기한테 이인데 특히 미국한테 잘 보이가지고 예. 예. 예. 예. 버리지도 못하고 버리면은 그런 또세상이 나오잖아. 아, 예. 예. 그쪽으로, 예, 그런 현상이 예, 예.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중국이. 그러, 그러다가 진짜로, 그, 음, 북한 군들, 진짜 배고픈 북한 군들, 뭐, 시, 뭐, 10만이나 20만 명, 이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쪽으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때강도, 저 옛날에 마적당 같이, 뭐, 그렇게 활동을 하면 그것도 완전 박살 나는 거아닙니요그 중국이 두려워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북한이 무너지면은요, 예.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은, 예. 중국 못지않게 문재인 정권이 불안하다니까. 아... 왜냐면 크게, 이 정권을 창출하고 예. 지금 그 유지하는 예. 주세력이 예. 그쪽하고 이거 거의 노선이 같 아, 뭐뭐뭐 예. 뭐, 뭐 주사판이 이런 이야기까지 놓을 정도로. 예. 어?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면요, 문재인 정도도 같이 무너져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의 공조 정권이야, 공조 정권. 예.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대변인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아, 아. 국제사회 해외 나가서 틈만 있으면 기회 있을 네. 때마다 네.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야 된다 네. 해제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북한을 못와줘서 야단이잖아 아, 지금 솔직히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신문에 뭐 그저께는 뭐, 뭐 한반도 신뭐뭐 한반 도 한반도 체제 예. 그런 이야기 했죠 아신 한반도 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말하그 보면은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 북한하고 우리하고 예. 이제 잘 공조해서 예. 살 테니까 예. 방해하지 말아 이듯이에요또 어. 예. 음.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다 사고 이런 얘기는 딱 그거 얘기를 하니까 음. 근데 북한이 깨지면은, 북한 깨지면 북한 체제 깨지면 문재인 정권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상...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응.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보니까 사색돼, 사색이 사색돼 있는 느낌이에요 초자일 겁니다 음, 왜 초자. 초자냐면요 초자. 초자. 초자냐면 이게 여러분 요새 많이 나왔어요 예. 어... 볼턴 보좌관이, 볼턴, 저, 국가보좌관이, 예. 여러분, 그, 그, 저, 뭐, 폭선 뉴스라든가 이런 데 인터뷰한 기사에, 예. 질문이 그랬어. 북한이 일년 내에, 예.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는데, 예.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 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어, 나 그거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어 때렸다니까. <웃음> 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어, 정상회담 때그 예? 합의서에는 그 얘기 없지만은 예예.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북한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예예. 이 얘기를 해, 했다. 그그그그 그리고, 그리고, 그, 그, 문제인 대통령 들었다. 그럼 1년 내에 핵 폐기할 것으로를 기대하고 있다. 예예. 이랬단 말이에요. 예예. 1년이 지금 다, 되, 다 됐잖아요. 음. 1년이 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4, 4월 27일. 그런데 1년 내에 비핵화를 완. 하기로 했다 하는데 비핵화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제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겉으로는 좀 여유스럽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아 이분이 굉장히 초자구나 초정이 완전 얼어있어요 어, 초자구나 이게 왜냐면 너무 큰 이거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예. 국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음. 많이 했고 국제 뭐 사회도 이야기하고 한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런 이야기하고 워낙 이거를 여러 분번 강조해 가지고 확신에 차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책임을 예. 져야 된다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아국가원소가그 말을 한두 번도 아닌데 술자리에서 뭐 시곤한 것도 아니고 예. 그거 어떻게, 어떻게 감당할 거야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지금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때또 애매하게 합의되잖아요 만일에 예, 예, 예. 이거 결국 미국에서도 예. 문재인 대통령 핑계 저, 지금 얘기가 음. 녹이 돼 있어요. 왜 예, 예. 이미 볼턴 보장한 입에서 그얘야기 나왔단 말이야. 에 예, 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 들었다. 음. 그런 그래,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 이게 어떡할 거냐 이거. 야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예. 그 외교안보라인의 그 보장 그그 순외부들 그 있잖아요. 예, 예. 그 국가 정의용국가안보실자에 대한 예. 순 어, 국정원장 그그두 분은 또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또 보고를 했잖아요. 예. 평양도 갔다 왔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촉발이 이두 분이 평양 가서 김정일 김정일 만나고 와서 예. 결과보고에 그렇게 했다 음. 하는 바람이 이게 현재까지 온 거예요 예. 책행져에 돼. 이 사람들 이게 만일 거짓으로 예. 혹시 자기들 추측 내지는 자기 그 희망사항을 부풀려 가지고 해도 이거 완전히 사겨야 되는 거야 예. 대국민 기만이에요그저기죠 예. 그쪽이죠 저... 기만이. 그쪽이죠 이그래이이거 책임져야 돼. 그 이거 트럼프 대통령 갖고 놀면은. 어 저기 뭐아뭐 아, 뭐 별로 안 좋을 거라고 그때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방송 폭스뉴스거에 나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갖고 놀았다가는 뭐뭐 뭐 그렇죠. 주, 죽을 거라 했나. 뭐저 <웃음> <어쩌나? 웃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 어떻게 보면 성급하고 음. 너무 저저 저 순진하게 예. 과대 포장해서 예. 좀 심하게 야 약간 사기친 거예요. 예. 예. 북한 핵을 가지고 사기치 뿌린 거라. 예. 김정은한테 쏘아 가지고. 아니 뭐 예. 김정은이 공조를 해서 그런지, 쏘아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사기친 거야.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이 얼굴이 요즘 죽상이잖아요. 예. 예. 죽을 좀 드셔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죽을 드실 게 아니라 밥을 드셔야 될것 같아. 그,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진짜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져버리면, 한국, 예를 들어 한국군이 북한을 이렇게 그, 정리하러, 소위 말해서 우리 주민들 뭐, 대민 군사 지원, 뭐, 그런 거 하러 지금 들어가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저기 한국군이 북한군 저기 무기도 회수하고 또 북한 주민들 뭐~ 대민 뭐~, 뭐 예, 예. 군사 지원 아니 저~ 민간 민사작전 예 그~ 예. 뭐~ 민군작전 민군 뭐~ 저기 예. 구호 활동 예. 이런 것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러 한국군이 지금 한국 해군 육군 공군이 이~ 저~ 휴전선 아니 저기 신의 주 라든지 압록강, 두방강, 그 일대에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은 중국한테는 완전 끔찍한 일이겠네요. 끔찍한 한국, <웃음> 한국, 한국의 사실 <웃음> 한국의 육군이 어마어마하게 세지 않습니까? 그 걔들이 지금 바로 신의주 앞에 딱그 버티고 있다고 하면은 아주 불편하죠. 시, 시, 시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음. 그러다 우리나라도 해군, 해군도 이, 이옛날의 이 해군이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이게 세진 거 아닙니까? 음. 네. 그 공군도 음. 마찬가지고. 음. 우리, 저, 예. 대한민국 해군, 저는, 저, 예. 뭐, 그렇게 평가 안 하겠지만은, 예.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대한민국 해군, 해군이 중국 해군 못지 않아요. 예. 음. 왜 질적으로. 예. 어. 질적으로. 중국하고 맞붙으면, 제가, 제가 만약에, 저, 어, 지휘권을 준다면은, 예. 이길 수 있어요. 아. <웃음> <웃음> 그, 중국 최고 웃깁니다. 저, 항공무함뭐 라오싱 하민이 뭐, 항공무함 내척을 뭐, 내 항공모함 내 제로 문제 음. 근접 추진하고 있다는데, 예.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 운용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보면. 그, 그, 그러더라고 이게 뭐, 한국마음도 이게 출력이 안나온다더라고 출력이 안 나와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려와다가 뭐, 열다섯 인가 그, 바다에 빠졌다 하더라고요. 예. 그,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웃음> 통제가 되니까. <웃음> 그, 그보다 이, 더 심할 거예요. 예, 그 2003년에는 그, 잠수함이 그, 오, 안에 70명이 전부 다 자다가 질식사 해, 했더라고요. 근데, 50명 타야 되는데, 70명이 탔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뭐, 전부 다질식사했대요 자다가 죽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응, 응 옛날에 북양함대에 뭐, 올라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척이>, 옛날층이죠 <목소리> <목소리> 네. 그렇죠. 네.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네. 또, 그러면 그 한국군을 막기 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비를 쏟아부어야 되고, 그럼 그... 결과적으로 경제가 파산시, 파산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제가 보기엔 중국은 쪼개지게 되는것 같아요. 저, 네. 저, 옛날 그 청나라 이전 시대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현재 중국 국경이 예. 제가 알기로는 청나라 사대한 계가요 예. 어 강희제 때인가? 저게 예. 그죠, 그죠. 예. 저, 저 지금 국경까지 그죠. 예. 된 거예요 그날, 예. 그전에는 날그 많이 분할 되어 예. 있는 게 그래 가지고 지금 그때 이제 최고로 이제 어 부강병을 이루어 가지고 예. 지금 국경이 거의 만들었을 정도니까 예. 근데 그게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가셨요 예. 예. 예. <웃음> 심지어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 진나라 통일하기 전에 5호 십육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 예, 예. 그러 소수민족들 막 이래 가지고, 예. 막그 매번 전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도 삼국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아...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왜냐면 시, 국가 <웃음> 시스템이 지금은 저, 저 상태에서는요, 저런 그 일인 지배하에 음, 일당독재 음. 전체주의 체제가로 가지고는 국가가 굉장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 <웃음> 네. 왜냐면, 국민 개개인의 자유, 예. 개인 이익, 예. 이 위주란 말이야. 예예.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어떤 자유 의지가 발현돼 가지고, 이 국가 이익으로 쭉 이렇게 종합이 되어야 되는데, 예예. 이걸 국가가 통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나눠주고 말이죠. 분배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웃음> 그, 그, 지금 그것도. 그 다음에 의사결정 자체를 음. 각자가 이렇게 이 이 모아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예. 위에서, 당해서 그냥 다 한다 이거야. 그 예.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것도 그거고, 지금, 이또 뭐, 이스라엘 쪽에서 또 유전이 발견됐나 봐요. <웃음> 유전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아 앞바다에서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가면 가서 더 떨어진답니다. 예. 그 아니 그, 거기서 뭐 지중해 최대의 유전이 발견대요 이스라엘 아파서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났네 러시아, 러시아도 지금 유가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뭐 작년 10월 달부터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면 러시아도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 러시아는 계속 내려막했잖아요. 예. 네. 러시아 GDP가 우리나라보다 직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그럼 러시아 뭐 국방비가 우리나라보다 적더라고. <웃음> 뭐 그것도 그렇고 그래 되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이 이 한국군이 이또 두만강 이쪽에도 배치가 되고 하면은 러시아군도 상당히 이 긴장을 불편할 해야 되는. 예. 음. 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잘 키워가지고 통일시키고 그다음 만주까지 붙여가지고 한국을 이 동북아시아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리면. 어? 그러면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동시에 견제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 보기엔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웃음> <웃음> 게또 <그렇게 보면. 웃음>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그니까, 그, 그, 저기, 미개발, 분양, 뭐, 택지 이런 거, 택지 개발 이런 것도 도사 아닙니까요? 네. <웃음> 그러니까, 와, 글로벌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어, 예. 저 조금 이야기를 돌아가서 예. 미국 증상회담이 제일 이슈인데, 예. 제가 김정은이 같으면요. 예. 뭐 영리하다고 막 그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김정은이가 만나 보니까 영리하고 예. 뭐 듬직하고 뭐 아주 어, 신사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정 그렇다면은 예. 이번 판단 잘 해야 돼요. 예. 이게 예. 아마 트럼프는 뭐 다음에도 또해담할수 있다는 말그 웃기는 이야기고 이 예. 마지막 그걸로 보시면 돼. 아. 이게 김정은이 한번더생살이 걸린 해담이란 이거야. 예. 그러면 현명하다면 은 과감하게 풀어야 돼. 음. 언제까지 목록을 내놨고 언제까지 음. 비핵화하겠다 음. 대신 음, 이거는 좀 해줘라 예. 이거 이 이래 해가지고 이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예. 애매하게 뭐 영변의 일부 뭐 그것도 저 우라늄 그것도 아니고 예. 농축시설도 아니고 플루토늄 뭐 이거 다이미기시 분된 거 예. 그거 폐기하는 신용하면서 예. 제재 해제다 해달라면 뭐. 이거 안 돼요. 종전선언 택도 무설이고 그냥 기껏해야뭐 야, 너 침략 안 할게. 예. 그러니까 불가침 선언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음. 근데 그 너무 불안하게 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요 아니 뭐 저기 뭐 침략이 안 하겠지만, 아니 뭐 침략이 안, 안 하겠지 안 하겠지만은 보니까는 북한군 특수부대 쪽에서도 미국 쪽으로 망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은그 사람들이 북한군 군복 입고. 그 들어가면은 그게 침략인지 아닌지 뭐 하여튼 이뭐옛날에 소련도 무너뜨리는데 뭐 북한 무너뜨리는 게뭐 근데 내가 있습니까? 국민들 저, 저 포함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그 이번에 회담이 음. 작년에 비하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예. 그래도 이 중요한 회담이니까 음. 이 관심이 많지만은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 근데 일반 국민보다 제일 불안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이걸 결과가 뭐 무슨, 내일 끝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과든 나오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거 잘해야 네. 돼요. 이, 이, 후속 조치를, 그, 진짜로, 그, 다시 돌아갈 때, 기차 타고 돌아가라고, 미국이 중국한테 압력나가지고, 비행기 빌려주지 마, 이래버리면은,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냥, 심장마비 가는 수도 있겠네. 요 <웃음> 그, <그냥> 나도 뭐, <웃음> 저, 저, 개성공단을 뭐, 재개를 하고, 뭐, 건강상 관광 얘기 많이 놓자. 예. 주로 또 노는 게 남북 도로철도 연결, 뭐 이런 예. 이야기는 오는데, 예. 그, 그런 거는 빨리, 빨리, 저, 그, 몽상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예. 그 몽상이에요, 몽상. 예. 그거 불가능해요. 예. 그할수 없어요. 예. 근데 계속 그 이야기 하면서 북한한테 기대해 줬다가 나중에 김정은한테도 예. 저, 저, 배책당한다니까요. <웃음> 아, 그래? 이, 이미... 어, 김정은도 참, 저, 죽겠는데, 나만 예. 왜돈 가져오는 돈은 안 주고, 계속 미국 핑계 되느냐 이렇게 논다니까요. 그, 그, 그, 그러면 귤, 귤만 주고 앞으로 김정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저저 문제인데도요. 이미 뭐그4일칠 남북 정상회담 하고 네. 어, 청와대하고 미국 그 여자 그, 그, 저, 저, 저 북한 그 뭡니까 주석궁하고 네. 핫들라인까지 설치해놨잖아요. 핫들라인 설치. 핫들라인 통화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어. 없어요. 아, 동동고골 했는데 귤만 갖다 주고 돌아버리네. 귤이나 갖다 주고 그 <웃음> 말이죠. 그 정신 그게 한마디로. 제가 작년에, 저, 제, 저, 신동보 자유 애국 TV, 예? 그걸, 저, 그, 사2 7증상에다 5일 전에 저, 개설했어요. 예, 예. 이거, 내가 그때 딱한 대로 딱 그대로 된, 지금 대가 예, 예. 있어요. 내가 예측한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내가 그때 제목이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 <웃음>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안 하면 후회한다. 네 예. 반드시 그러는데 지금 후회하고 예. 있잖아요.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뭐 좋은 말씀. 저 들려주신 우리 신동보제동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고 3월 1일 금요일 어, 남대문 구삼성본관앞 광장입니다. 시청역 8번 출구 구국기도회가 11시부터고 식전행사가 13시부터 본행사가 13시 30분부터인데 자3일운동 어, 100주년 자유대한민국수호 국민총걸기대회 이게 주관이 대한민국수호예비역 장성단 이 대수장이라고 합니까? 네. 대수장 전군, 구국, 동지연합회, 6 4서0 4 3 4 학군, 갑종 국군 가, 간호사관 등 있고 비상국민회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참여는 뭐쭉 많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불안하시면은, 저, 신동고 자유의국 TV 가셔가지고, 어, 좀 많이 그, 그 물어보십시오. 그댓글로다 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 그이제7천0 0명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아, <웃음> 만명 채워주십시오. 만 명. <웃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